아아 바이크 아. <웃음> 테스트 하나 둘셋 너와 사귀는 상상 주겠니? 부탁해도 되니? 사랑스런 날좋아해주겠니 너만 있어준다면, 그래준다면 나 좋다, 완전 좋다. <웃음> <놀비>